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입니다 130번째 러블레터 유일한 사랑 유일한 사랑 There is only one God There is only one God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 영어로 For Timothy죠 Timothy 이 화면에는 그한 분의 미디에이를 중재자, 예수님께서 한 분의 중재자가 되신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그 뒷부분의 말씀을 사진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좀 정신없이 요즘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바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금 더 기도 부탁은 뭐 백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좀 백신을 맞은 이유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자 1차 접종을 한 상태인데 이제 9월 6일 맞았고 6주 있다가 10월 중순 쯤에 2차 협정을 예정인데 좀제 주변에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보고라고 하면 웃기고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정보들이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몸이 피로를 좀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업무를 할때 의욕이 확 떨어진다든지 의욕저하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 몸이 일단 피로하니까 예 그래서 잠도 좀더 많이 자는 것 같은데 뭐 자고 일어나도 좀 찌뿌둥한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느끼는 부작용 그 정도의 부작용이 있고요 제 주변에 뭐몇 가지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몇 가지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부작용이 없이 예 그런 어 백신 예, 그런, 우리 맘, 우리 몸 속에 행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음, 사실 오늘 130번째 유일한 사랑, There is only one God. 이 부분은 129번째 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한 대학생 알바생하고 굉장히 우연히 심도 깊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한다면 신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여러 개 여러 명의 신이 존재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일하면서 나누었다는 얘기를 드렸죠 어그 시간 자체도 귀하지만 사실 오늘 제목을 잡은 유일한 사람처럼 정말 한 분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창조의 주인이 조물주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또 그것을 내가 그 유일한 신을 사랑의 본체이신 그 신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일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어떤 오늘은 예들을 얘기를 안하고 이 말씀에 대한 좀 강조를 하고 싶 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제가 이걸 다 마스터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는 잘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저도 뭐 이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악한 영들이 어, 이렇게 컨퓨징하게 디스트랙팅하게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예.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진짜 한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사랑이신가? 세상에 왜 나쁜 일이 이런 그런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하나님 기독교란 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 어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 예. 어 종교가 되는 순간 다양한 종교 중에 정말 종교 하나 믿으면 되지 이런 정말 이렇게 전락합니다 어. 그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었지만 어, 이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 오늘 제목처럼 유일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게 어떤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될수 없다는 거죠. 예. 어, 이 부분은 분명히 현대사회에서 심하게 공격을 받고 앞으로 뭐더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알바생에게 대답한 것처럼 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제가 대답한 것처럼 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어, 좀 웃기게 하면 쫄리니까 아니라고 했다가 또 약간 객기가 돌면은 어 맞아 신이 한 명이야 한한번밖에안계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함께 일하던 대학생 알바생 똑똑한 친구가 저에게 사장님은 진짜 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진심으로 저에게 물어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다. 신이 있다면 정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천이라면 스 어, 사람들에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전형적인 질문이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정말,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 뭐,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결국에 마음의 싸움이잖아요. 생각의 싸움이고. 그런데 제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달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릅니다. 예. 어 뭔가 잘 안돼도 마음속에 세상이 어떻게 빼앗을 수 없는 진짜 그런 평안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거는 무슨 막연한 평안이나 행복이나 소망이나 희망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랑이신 창조의 주인과의 끈끈한 관계에서 오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확신과 평안이라는 거죠 예. 이게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는 생각을 채우고 있을 때는 정말 어떤 상황이든 제가 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상의 잣대로 어, 제 스스로를 재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고 예. 마음속에 당연히 여유도 생기고요 예. 세상에 그런 문제들이 어뭐 그렇게 나를 정말 집어 삼킬 것 같은 문제들조차도 때로는 어. 너무 넘어 쉽게 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이렇게 다운되거나 어 좌절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이 제목 유일한 사랑, 유일한신 하나님, 나를 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잘아시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볼때뭐 여러분까지 가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저를 볼때 저의 하루하루를 볼때 저의 지나간 과거를 볼때 너무나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에는 이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의 하나님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과 그 안에 리더로 존재하는 인간들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기쁘게 인정하느냐 지난 시간에 True Forgiver 기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인간으로서 돌려드려야 할 사랑과 그런 어, 인정을 어, 보내드릴 것이냐 아니면 거절하고 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용납하기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가 시작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가진 아름다운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신의 시작인 하나님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각해버리고 선택하지 않고 없는 존재로 아니면 세상이 그런 많은 인간이 선택하고 만들어서 인간의 입맛대로 뭐 종교를 갈아탈 수도 있는 그런 어 레벨로 신을 인간이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 용납하실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하다못해 인간들도 우리들도, 뭐, 우리 지금 웃기게 하면 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급이 뭔가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발끈하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웃음> 그렇죠. 어 <웃음> 저도 좀 수치스러운 그런 저의 과거의 기억들 떠올라서 좀 웃었어요.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들으면, 야, 저 인간이 또 저런 모습이 있네 이렇게 얘기할까봐 물론 저를 좀 알았던 사람들은 뭐 생각나는 기억이 있을 수 있는데 어예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인간끼리도 그런 뭐 급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뭐 나를 무시했다는 둥뭐뭐 티격태격하잖아요 예뭐또 친하면 친한 대로 안 친하면 안 친한 대로 근데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 하나님을, 아, 망각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됩니다. 불교가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고해라고 본 것은 정확한 관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의 바다에서, 어, 건져낼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시자 사랑이신 창조의 주인이 존재하신다는 그분이 인간을 끔찍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팩트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의 바다속에서 사실은 인간이 정말 저는 허무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정말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무의미하고 어 관계도 무의미하고 소유도 무의미하고 음 그러니까 한쪽의 팩트는 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그런 면의 팩트를 발견한 거죠 예, 긍정적인 극치인 어 하나님이라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행복의 동력이자 이유이자 그런 부분을 예, 놓쳤다는 것에서 어, 인간이 만든 다양한 종교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알바하는 그 친구에게도 뭐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정말 세상을 만든 창조의 주인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재하신다면 그분을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사는 것보다 더큰 사건이 있을까? 더큰 잘못이 있을까? 더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있을까? 이런 말을 진심으로 제가 하게 되었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을 나는 확신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세상의 그런 잣대들로 어, 쉽게 낙심하고 어, 사람들을 비교하고 재단하고 내 스스로를 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되면서 또 다운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는 시간들이었고 사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주인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까맣게 망각하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창조의 주인에게서 오는 판단과 심판과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어떻게 보면 충격을 주신 거잖아요. 충격요법으로그 외아들이 그 자신을 배신하고 망각해버린 어, 사랑하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오늘 그 말씀이에요. First Timothy 2장 5절이, Timothy 예. 전서 2장 5절이 유일한 이렇게 너무나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간극에 중재를 할수 있는 미디어이어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빼박 증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no more excuses 에요. no more excuses. 더 이상은 진짜 이제 핑계를 댈수 없다는 거죠. 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그 신비의 핵심이 그 외아들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시간 속에서 정말 허무해하고 시간 속에 핵핵되는 인간들을 이게 영원의 그런 엄청난 신비를 열어주신 건데 음, 음, 그러한 것을 교회의 용어로 찬양한다고 하죠 그 사랑에 대해서 예, 어, Sing about his love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교리이고 무슨 신학이고 이걸 떠나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없는 불행에 이 세상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뉴스만 봐도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없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만들고 거기에 끌려다니느라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는 허비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우리도 그러기 쉬운 문화 속에 시스템 속에 호흡하며 살고 있고요. 뭐다 그런 거지. 다뭐 인생이 허무한 거지. 일단 즐겨야지. 일단 뭐 일단 잊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술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드시고 요즘 에 마약까지 손대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하고. 음 네. 오늘은 진짜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예, 제가 좀 피로... 아까 도입부분을 말씀드렸듯이 백신 때문에 좀 피로하고 뭐 일도 좀 많고 그래서 어, 오늘 안 하면 또 추석 지나고 할것 같아서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있습니다. 예. 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음, 마무리합니다. 음, 일뿐에 말씀드렸지만 어, 제 마음이 안식을 깊이 얻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예. 어, 오늘의 감동 포인트 이자 진심이에요. 예. 그 저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 그분의 사랑의 품밖에 없더라고요. 예. 다른 곳에서 제 마음이 깊은 안식을 얻지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되게 좋아요. 그분의 말씀, 약속, 사랑의 고백, 격려, 때로는 따끔한 사랑의 질책, 충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참제 마음이 안식을 얻더라고요. 살아갈 힘을 얻고 때로는 환경에서 때로는 사람에게서 때로는 둘 다에게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다르시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차원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돈도 안 되고 예, 뭐 지금 조회수로 뭐 광고료를 뭐 하겠습니까? 예, 그냥 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함께 그것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를 위한 발버둥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도움이 혹시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크리스천들이 예. 이 하나님과 이런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을 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 한 분과 그 대단하신 능력과 사랑을 가진 그분과 유일하신 신이신 그분과의 사귐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그분을 알지 못하고 허무함의 종로로 타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이것을 쉐어하고 d 리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 썩어지는 미라리 하나님 되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말들도 저는 사실 싫어했었어요 예. 세상과 정확히 역행하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는 뭐 썩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빛나 남을 썩, 썩어지게 하더라도 네가 밟고 일어서서 예. 빛이 나야지 예. 입신 양명을 해야지 왜 네가 빙신같이 썩어지냐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이조차도 참 영광스럽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 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늘 제목처럼 유일하신 사랑이시고 유일하신 창조의 주인 한 분이 존재하신다면 There is only one God 예 존재하신다면 if there is only one god 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세상 속에 나의 사랑을 알리면서 네가 좀서고 좀주 영광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죠. 엠베서들이라고 하죠. 호텔 프랜차이즈 이름도 엠베서도 호텔 엠베서더가 외교관인데 어느 강대국의 대사나 외교관이 되는 것보다 사랑, 사실은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요즘은 느낍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의 하루가 무의미해서 의미가 되고 불행해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면 또 누군가의 삶이 그렇게 될수 있다면 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겨주신 거죠. 어, 시간 속에서 허덕이는 저에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시간 안에서 다 여러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예.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한테 자꾸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시간이 이 세상에서의 길어야 백년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너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기꺼이 주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재미있게 하면 좀 후덜덜해요 와 진짜 그렇게 하실라나 보다 이런 이제 설레임과 기대 어, 그렇다면 이 좋은 거를 좀 나누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세,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제 스스로 궁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제가 사실 이제 기쁘게 함께하던 저희 형의 교회 젊은이 공동체 젊은 예배 설교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것도 좀더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나왔는데 어 하여간 지금 어, 지금도 제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좀더 체계적으로 예, 좀더 어, 많은 시간을 내어서 이런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말씀드렸고요 기도 제목 있으면 여러분도 문자나 이런 거로 보내주시면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